온오프로 적혀있는 노란색의 스위치가 있는데 네, 저는 내 관련된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부쩍 쌀쌀해져서 이젠 제법 겨울다운데요 어떻게 자동차 월동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한 가구에 자동차가 두세대씩 있는 집들도 꽤 있는데요 레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저용 차를 따로 가지고 계시거나 또 업무용 차량 외에 세컨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주말에만 차를 이용하시기 위해 차를 오랫동안 세워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대부분 금속으로 결합된 기계이기 때문에 운행이 되질 않고 오랫동안 세워놓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끔씩 운행하기 위해 세워놓는 차량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와 또 한가지 오랫동안 주차시 필요한 숨겨진 기능 한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투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 습기 제거 환기가 되질 않는 차 속은 기온이 오르고 내리기가 반복될 때 습기가 생기고 특히 가죽 시트나 패브릭 시트, 또차 바닥에 쉽게 곰팡이가 생기고 세균이 번식되고 이럴 때는 실리카 겔이나 숲 같은 습기 제거제를 군데군데 놔두거나 또차 바닥에는 신문지를 말아놓거나 여러 장 겹쳐놓으면 습기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타이어 공기압 점검 대략 1톤이 넘는 차량의 무게를 고정된 상태로 타이어가 버텨야 하고 타이어의 공기압도 조금씩 줄어들어 눌리고 변형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뒤쪽의 타이어보다 엔진이 있어 더 무거운 앞쪽의 타이어의 공기압을 최대치로 채워주는 것이 좋고 안전운전을 위해 운행하기 전 미리 공기압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겠지 세 번째, 연료탱크 수분 제거 연료탱크가 비어있는 만큼 공간이 생긴 상태에서는 탱크의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에 의한 결로 현상이 생기면서 탱크 안에 수분이 생기게 되고 심한 엔진 부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운행 후에는 항상 연료를 가득 채워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운행을 할 때는 가끔 수분 제거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마지막 네 번째, 배터리 방전 예방 요즘처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의 성능도 쉽게 떨어지게 되고 자동차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대기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차를 세워놓게 되면 조금씩 방전이 되게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방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놓거나 또 이런 방전 방지를 위한 차단 장치인 킬 스위치 같은 것을 장착하기도 하는데 방법이 번거로고꽤 불편했지 그런데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배터리 방전을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숨겨진 기능을 지금 바로 알려주도록 할게. 먼저 자동차 실내에 퓨즈박스의 커버를 벗기고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퓨즈 사이에 온, 오프로 적혀있는 노란색의 스위치가 있는데 바로 이 스위치가 퓨즈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고 스위치를 오프로 전환시키면 자동차의 모든 대기전력이 차단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문을 닫고 문을 잠글 때는 보는 것처럼 리모컨을 사용해 문을 잠글 수가 있지만 문을 열 때는 리모컨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지. 그럼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 전에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이럴 때는 리모컨 키에 내장된 블랭킹 키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퓨즈 스위치를 다시 온 상태로 전환시키고 시동을 켜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기능은 2015년 이후 생산된 현대 기아 차량에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차량이나 타사 차량들에는 해당되지 않는 기능이야. 그러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물론 오늘 내용은 1, 2년 이상 정말 오랫동안 장기주차를 해야 하는 차량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퓨즈 스위치 기능이 모든 차량에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세워놓아야 할 차량이 있으시다면 퓨즈 박스 안을 살펴보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부 알련다 수고했어, 동티뷰.